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시스템 중에 가장 어렵다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엄브렐라 시스템입니다. 투뱅크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어렵지만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엄브렐라 시스템입니다. 엄브렐라 시스템은 지금까지 나와있는 시스템 중에 가장 어렵다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착 포인트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비밀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엄브렐라 시스템. 자, 먼저 포인트부터 아셔야겠죠? 자, 원쿠션 포인트. 코너가 제로고요. 10, 20, 30, 40.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발 포인트. 출발 포인트. 단쿠션 출발 포인트를 하실 때는 약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숫자만 제가 기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60이 되고요. 여기가 70 70, 60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장쿠션 한 포인트로 오면 50 갑니다. 45 40 35 30 25자 앞으로는 잘안치니까이 정도만 할게요. 공식은 출발 빼기 도착은 원 쿠션입니다. 자, 어브레라 시스템의 가장 키 포인트는 도착 지점을 찾는 거죠. 도착 지점은 무조건 45도만 꺼버리면 끝납니다. 자, 요렇게 45도죠.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선을 꺼버리면 45도입니다.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자 요렇게 45도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시겠죠? 도착 포인트는 45도만 끄면 그쪽이 도착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 어, 공식을 다 어, 그러니까 공식 값이 나오면 그값이 당점이 됩니다. 자, 40 이상이 나오면 숫자가 40 이상이 나오면 중단쓰리 팁이고요. 중단쓰리 팁. 자, 왼쪽으로 갈 테니까 9시 당점이죠. 35가 나오면 자,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10시 반 당점. 거기가 35고요. 30이 나오면 11시 당점입니다. 자, 30은 11시, 35는 10시 반, 40 이상은 9시 당점 자, 본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요 배치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음, 출발은 대략 뭐한 50에 있네요. 도착은 자 45도를 딱 꺼버립니다. 요 점과 저 점을 잇는 선. 그러면, 자, 이요 1족구가 요면 추선의 면에 일자로 걸려 있으면 안되겠죠? 옆면에 일자로 걸려야 됩니다. 옆면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어버리면 기게 도착값이 됩니다. 45도. 자, 여기는 40이죠. 도착이. 50 빼기 40은 10입니다. 그럼 원쿠션 10을 향해서 자. 값이 40이 나왔으니 9시 3팁이 되겠죠? 자시타를 해볼게요. 9시 3팁을 주시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2레일에서 2.5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그대로 미들팔로를 넣어줍니다. 그대로 미들팔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35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35에 자 1접구를 놔다 봤습니다. 맞고 이렇게 올 테니까 2조구는 여기 있고요. 45도 딱 끄면 되겠죠? 45도. 자 출발은 대략 한50 정도에 있네요. 50 정도 있고 도착은 35니까 원 포인트는 15가 나오죠. 자, 35라는 값이 나왔으니 당점은 10시 반 당점입니다. 자, 10시 반 당점을 주시고 15 포인트를 향해서 2 레일에는 2.5 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미들 발로로 치시면 됩니다. 미들팔로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30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30입니다. 자, 45도를 그대로 꺼서 자, 이렇게 하면 45도가 되죠? 자, 50에서 30을 빼면 20이죠. 20을 향해서 50, 20딱 맞는가 보시고요. 맞네요. 자, 요번엔 30이니까 당점이 11시 당점입니다. 11시 당점을 주시고, 2에서 2.5L 정도의 스피드로 미들발로우로 치시면 됩니다. 미들발로우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어, 구장에 가셔서 조금 짧게 나온 구장이면 음, 30까지 10시 반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5 이하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25구간 어, 20을 나누고 설명해 볼게요. 자, Q선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45도 그럼 여기 있으면 되겠죠? 이적분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이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자, 20이 있으니까 50 빼기 20은 30이죠. 30을 향해서 어,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당점은 25이하니까 느낌 팁만 주시면 되죠. 자, 느낌 팁만 주시고 2에서 2.5를 믿을 발로. 2에서 2 5일 믿을 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45도만 었을때 45도만 딱 그림을 그리고 치시면 확률높게 들어갑니다. 비록 어렵지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힐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숫자도 또안 보이겠죠? 당분간은 숫자를 적용하셔서 충분한 스트록 연습도 하시고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시구 장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으로 하시